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 있죠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 컴포저를 실행을 하시면 그게 3dbia 컴포지던 아니면 솔리드웍스 컴포지던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동일한 환경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예, 어, 컴포저 아이콘이 있고요그 다음에 빠른 액세스 툴바라고 그니다귀 액세스 툴바가 있고요 조금은 화살표 있죠. 요거 누르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들이 더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게있고요이 상단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랑,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파일명이 뜨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확장자가 smg 파일입니다.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자, 그 밑에 이제 리본바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홈, 렌더링.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글이죠. 한글판을 영어판으로 바꾼다든지 영어판을 한글판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일의 환경 설정 일반 선택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글리시 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재실행하면 영문판이 되는 거고요. 한국어로 맞춰놓고 재실행하면 다시 한글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렇죠. 한글판으로 하시다 보면 이 한 영어를 한글로 그렇죠 어휘을한게 아니라 그냥 막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여기 리본 바입니다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각종 어셈블리판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콜라보레이션 패널 비오패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여기 이제 패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속성 프로퍼티 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이제 뷰포트죠. 뷰포트에서 큐브센터라는 것은 결국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대에 있는 각종,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이라는지 아니면 이런 파트 있죠.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터를 클릭하면 여기 그 액터에 지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 속성이 뜨게 됩니다. 아시죠? 나중에 뭐, 콜라보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속성. 그러니까 뭔가, 어, 해당 객체의 어떤 색깔을 바꾼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여러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 속성창이 뜨게 됩니다. 어, 일종의 뭐, 프로그램 언어를 좀 해보신 분들 있죠?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비주얼 C++, 또는 뭐,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VBA 언어, 그렇죠? 매크로 기능을 약간이나 라수정해보신 분들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성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 작업 환경이 나올 수 있는 뷰포트입니다. 그래서 뷰포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는 타임라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저, 어, 처음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걸눌렀냐에 따라서 이 창이 표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목거샵판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자, 그러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귀 액세스 툴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글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렇죠. 자,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해드렸던 DVD 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practice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open option이라고 있죠. 거기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트라고 하는 3db와 composer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은 해놓을까요? 이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컴퓨터에 솔리드박스 컴포즈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3DVR 컴포즈하고 두개 동시에 설치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자꾸 작업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3DVR 컴포즈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개 똑같은 프레임이니까요 어떤 게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아이콘 모양이 틀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3DVR 컴포즈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아니죠. 아이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뭐, 곰발바닥 모양, 초록색 아이콘이 있죠.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열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하나 열릴 겁니다. 자, 일단 열어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퀴 액세스 툴바라고 그랬습니다.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 뭐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게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있는 척하기 위해서 <웃음> 다 표시해 놓습니다. 그쵸?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프린터, 인쇄 이것도떻게 표현할까요? 자 그리고 그쵸? 여기 보시면 뭐 커맨드라고 있죠? 이쇼 벨로드 리본이라는 것이 아래쪽에 표시되는 겁니다. 위로 하면 위로 표시되죠? 그리고요. 미니마이저면 최소화 됩니다. 작업 공간을 좀더 크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클릭하면 이렇게 리본이 뜨게 됩니다. 자, 해제하죠. 또는, more c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뭐 나는, 홈탭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보죠. 쭉내려보면 홈탭에 있는, 현재 홈탭 있죠? 자, 이 홈탭 있죠? 홈탭에 있는 명령어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more c o 쭉 있죠. 그중에서 뭐 이렇게 볼까요?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찾아보죠. 애 d 누르면 여기에 표시되고 상단에도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 그런 얘기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서 바꿀 때는 요거 가지고 순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 없다 그러면 리무버 제거하시면 되겠죠. 리셋하면 초기화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아래쪽에 표시되는 겁니다. 상단에 표시하고 이걸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그 다음에요 모커맨드해 보시면 여기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습니다 키보드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단축키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죠 자 홈탭에 자주 쓰는 명령을 다그러면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놓는 게 좋겠죠 자쭉 내려보죠 약간의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요 테크니컬이니까 음, T? 예 그냥 T 대문자입니다 shift T키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shift T로 들어옵니다 그냥 T 누르시면 되겠어요 아무데도 할당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assign 딱 누르면 current 키로 할당이 되는 거죠 이 s e t o n 은 뭘까요? 초기화시켜야 되겠죠 다시 한번 T assign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lose 확인 눌러보죠 어 요거를 확인하고 그렇죠 누르면 얘를 오른쪽에 이렇게 워커샵이 뜨는 거죠.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단축키를 설정해 놨으니까 T 한번 눌러보시죠. 그랬 그래 뜨죠? 다시 한번 T 누르면 사라지겠죠. 음. 자, 자주 쓰는 명령을 하면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였고요. 여기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QX. 아시죠? 이거 아래에 두는 거죠? 최소화 시키는 거고요. 좀기억해 놓으시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예, 뷰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 있죠 어셈블리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예,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셈블리 패널이 있고 콜라보레이션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아이쇼핑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이콘들의 의미란지 뭐 콜라보레이션에 있는 각종 의미란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어셈블리에는 결국은 뭐냐면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의 단품 파일을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카티아나 소리드웍스 인벤트 이런 3D CAD 프로그램에서 만든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다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불러왔냐에 따라서 이 아이콘 모양이 또다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체크해자면 당연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숨겨지는 겁니다. 체크하면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자 콜라보레이션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거죠. 이 현재 여기에 불러온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하는게 아니라 저작이란지 저작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리드란지 자유곡선 폴리라인 이미지 경로 뭐 측정 단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최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있는거죠.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협력, 협동, 공동작 이런 얘기죠. 그럼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이랑 이 컴포즈 내에 있는 어떤 저작도구들을 잘 협력을 시켜가지고 어, 최상의 결과물 상호의 어떤 장점을 발휘, 장점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보조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볼까요? 뭐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자 이렇게 어, 클릭 클릭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거리 측정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당연히 체크 해자면안 보게 이 되는 겁니다 주석이요 예, 라벨 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뜨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 가지고 어, 찍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 한번 삭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콜라보레이션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러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음,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뷰입니다. 어, 뷰를, 나중에 이제 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뷰를 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 구현하시게 되고, 좀더 이제 다이나믹한 어떤 화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죠. 새로운 뷰를 생성하는 겁니다. 컨트롤 익히죠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 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비율을 이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 은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눌러보죠 됐죠? 자, 그러면 현재 뷰가 몇개 생겼습니까? 두개 생겼습니다. 첫 번째 뷰를 끌어다 갖다 놓으면 첫 번째 뷰대로, 두 번째 뷰를 끌어다 갖다 놓으면 두 번째 뷰대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정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지 화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뷰도 있고요. 지우지 마세요. 좀더 다른 데한 써보죠. 그 다음 BOM, 예, Bill of Material. BOM 창도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죠? 자, 뭐 이거 말고도 창에서 어떤 거를 또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 체크되어 있죠? Assembly 뭐 Tree, 표시할 거냐 말 거냐 Collaboration, BOM Tree, View 그렇죠? 레이어, 마커, 워크샵, 워크샵을 체크하면 이쪽에 뜨게 됩니다. 알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또 헷갈리시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또 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요게 이제 일종의 뭐, 뭐랄까요? 작업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모여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밑에 보시면 속성창이라고 있죠. 4번 프로퍼티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어셈블리에서 뭔가를 클릭했어요. 그거 관련된 속성이 뜨게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에서 뭐 간단히 내려볼까요? 환경에서 나침판점 여기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를 찍으면 캠퍼스와 관련된 속성, 아당면과 관련된 속성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뷰포트에서 어떤 대상을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색상이라든지 또는 렌더링 타입이라든지 각종 애니메이션 또는 링크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쓸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일단은 속성창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뷰포트죠 뷰포트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요거 있죠. 뷰포트 3 d b i 컴포즈 작업 모드라고 합니다. 요뷰 모드가 있고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뷰 모드라는 것은 결국은 예, 정지사진 짤깍짤깍 탈깍탈깍인가요? 예, 스냅샷 찍는다 보시면 됩니다. 알죠? 예, 스냅샷 찍는 것은 결국 뭐죠? 현재 뷰포트에서 보고 있는 이 액터들을 액터의 어떤 정지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두 개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음, 결국 위치라는지색상이라는지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담, 담겨져 있는 거죠 뷰자 요거를 요거 이거 있죠 요 아이콘 있죠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돼. 결국은 타임라인이 뷰, 뷰는 정지화면이니까 타임라인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고요 애니메이션 하면 어이 사람이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나 보다 싶어서 타임라인이 활성화됩니다. 타임라인이 꺼져있는 상황에서어요 그렇죠? 뷰, 하면, 표시되나요? 오? 어? 어디 갔죠? <웃음> 다시 한번 타임라인 표시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각각마다 요 X는 창을 닫는 겁니다. 그렇죠? 마크창이 필요 없다. 이 창을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예, 마크는 여기다. 요거는 뭘까요? 오토하이드. 자동으로 숨겨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핀 박아놓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숨겨놓죠. 화면을 늦게 쓰다가, 뷰, 애니메이션, 어딨나요?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핀 박아놓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크게 보고 싶으면, 그냥 이 상태로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 모드가 있고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모드랑선 화면 애니메이션을 디스플레이 요 다시 말하면 어, 볼까요 실제로 자, 뷰, 모드가, 뷰 모드에서는 가뷰모드 뷰를 끌어다 놓으면 해당 뷰 모드가 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일일이 끌어다 놓기 귀찮아요 <웃음> 그렇죠 자, 첫 번째 일, 포트폴리오 1번 있죠 이걸 끌어다가 자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생성되죠 두 번째 끌어다가 한 2초쯤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이 빨간선 있죠 앞뒤로 한번 드래그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오, 이 뷰포트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적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재생기 있죠 딱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거죠 아 무한 반복되죠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 재생 모드 끝나버리면 음, 해제되어 있으면 한번만 재생되겠죠 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카리매, 카메라 재생 모드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재생해야 되겠죠? 네, 켜져 있어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드. 또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어,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시간이어 참, 첫 시간은 아니죠. 예,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